어 지난번에 천만원치사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준 건 기억나죠? 어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나누는 아,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좀 지금 많이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7대제 오리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너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뭐, 엎어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을 텐데, 지금 이번 지스타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된 영상 한번 보면서 일단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보면서 중간중간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끼쳤죠 마지막에 쌀 뻔했지 아나 진짜 약간 눈물 핑 도는 정도인데 일단 어, 보면서 제가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자 멜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부러진 검을 들고 있는 멜리입니다 오, 이런 와, 구도랑 요거 이제 약간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느낌처럼 되거든요. 요 거인족 뒤에 이제 타서 이제 막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따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오픈 월드가 맞나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픈 월드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 오픈 월드도 있고 진짜 콘솔 게임 같은 오픈 월드도 있는데 그죠 지금 7대제 오리진에게 보이는 모습은 젤다 야숨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신이란 게임도 사실 젤다 야숨을 오마주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콘솔 게임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오픈 월드 게임 정 정말 많이 하거든요. 플스5랑 닌텐도에서. 제 생각에는 한정적 오픈월드가 아니라 진짜 오픈월드 그 자체일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가보자면. 어, 자, 지금 어떤 캐릭터가 낙하면서 찍었죠. 이런 게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건물 위에 이런 데 올라가 있다가 점프해가지고 갖다 찍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스킬로 찍은 걸 수도 있고. 어? 자, 방금 태그, 태그 된것 같고요. 고소로 태그 됐습니다. 어, 고소 뭐 뭔가 역시 정신적인 기술을 쓴것 같아요. 기질다 들어간 것 같고. 어? 자, 이때. 자, 이때 태그 됐는데 누굽니까? 트리스탄입니다. 묵시록의 사기사, 세계관까지 들어온 게 보이고요. 트리스탄이면 은 멜리 엘리, 우리 부부 사기단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서도 태그, 길선저 태그 됐고요. 젤다 야숨에서 보였을 법한 그런 골렘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 계속해서 티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이런 거는 이제 호크가 변신한, 일단 기본적으로 호크를 어떤 탈 것처럼 탈 수도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호크의 변신한 폼, 여러 가지 변신 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야, 이건 정말 하늘을 나는데, 진짜 날아줘야 오픈월드인 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물에 들어가지. 어, 물에 들어가는데, 물속에서도 헤엄치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진짜 오픈월드거든. 보통 콘솔 게임들에서는 오픈월드 게임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다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모바일 게임들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사실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땐될것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짜릿한 체험이 될것 같고요. 그 안쪽에 지금 이거 열쇠 아니냐? 이 칼. 잠깐만, 제가 혹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7개 대제 그랜드 크로스에서 아직 진도 다안 나간 거를 스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아낄까 싶다가도 얘기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7개 대제 사기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지금 앞으로 볼것 같다 그런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스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고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맵에서 그냥 물인 것 같은데 마치 그 혼돈의 호수 그런 어떤 느낌도 주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어떤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자, 낚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스킬들. 뭐 생활에서 이렇게 낚시 얻어서 요리하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은, 아, 니를 요리하, 미안하다. 뭐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요리 될것 같아요. 체집 같은 것도 다 있을 것 같고. 자, 요런 알비온을, 아 어, 알비온 다서 잘라버리는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거는 거대 보스로 나오겠죠, 알비온. 요런 어떤 맵에서 보일 때, 요런 맵, 맵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오픈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동영상에서 오픈월드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정적 오픈월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젤다 야숨과 같은 시즈로 맵도 약간 이봐, 이봐, 이봐, 밤에 이런 맵. 그 야숨하신 분들 느낌 오지 않나요? 이런 어떤 그딱 여기 살살 기어가지고 새파 뒤에 따고 이렇게 들어가거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정서가 물심풍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뭔줄 알죠? 오픈월드 하면 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뭐, 물건을 드는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물에다가 얼음을 만들어 올릴 능력이 있다거나, 특정한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못 지나가던 곳들을 지나갈 수 있다거나, 요런 것들이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어 이게 무슨 사당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사당. 사당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사당 안에 보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상대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요거, 요, 마 요거. 방금 이제 트리스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친구 누굽니까? 이 친구? 누굴까요? 예. 핑크색 머리고, 가웨인 느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로, 어? 이거 용이죠, 지금. 용. 용이 불을 뿜으면서 확새돌아봅니다 자, 이 캐릭터가 누군지 아시는 분, 혹은 누구일 것 같다라고 짐작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트리스탄 아무래도 트리스탄은 지금 뭔가 버프기 혹은 힐링기 같은 걸쓸 수도 있거든요 인마 이제 어 녹색 눈이 이제 아빠 쪽이고 파란색 눈이 엄마 엄마 쪽이잖아 마신족과 여신족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신족 엄마의 능력 쪽을 쓰면 은힐 하거나 여신족스러운 능력을 썼다가 또 아빠 쪽 쓰면 은 이제 마신화 되면서 또 스포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마 이제 부활시키잖아 그만 머리 뜯어 보거든 하여튼 자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다 가진 애가 아닐까 힐 능력과 극딜의 능력 그런 캐릭터로 보이고 와아 저렇게 하면서 자 저거는 방금 무슨 소환하면서 광광광막 터지는 광역위로자 그러면서 트리스탄 고서 멜리 멀린 우리 멀린 누나 어 멀린 누나 디자인 잘 빠졌죠 어 키트 네. <웃음> 좀 할게요 누나 멀리 누나 화상 없습니다, 지금. 그치? 화상. 화상 없는 상태인 걸로 봐서. 그니까, 러요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날개가 달렸거든? 야, 이 혹시, 혹시 킹, 킹 디안네 딸이야? 지금 의외로 란슬롯은 안 보이거든요? 반 엘레인 아들 말이야. 어유 날개가 다 틀림없이 요정의 어떤 피를 받았는데 얼굴 생김새는 약간 다이앤처럼 귀여운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 재밌게 돌아간다. 아이고 원초의 마신. 원초의 마신만 정도면 이제 찌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 원초의 셉니다. 어 원초의 마신입니다. 엄청난 레이드 보스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한참 뒤에 얘기지만 사실은 약간 메타버스처럼 평행 세계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는데 슉슉슉슉슉슉! 까르캅서 우리 형님이죠. <웃음> 우리 형님이 살아계시다. Yeah. 넷마블 이렇게 살아 계시다. 예, 눈 마블 이렇게 사람 감동 시킬 거야. 자, 이게 우리 형님 살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평행 세계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동안 작화에서 이제 작품에서 뭐 죽은 캐릭터들도 다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스포일러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조심하라 했어요. 와, 에스카이 님이. 심부리털 갖다 쉐리 던지면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게 내마음을 센스 있네 모습까지는 또안 보여줬어 근데 심부리털 누가 갖다 던졌겠어와나 진짜 이거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 과금 좀 한번 나오기만 해봐봐 내가 진짜 한번 꽂을 테니까 진짜 한번 어? 미치겠다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영상 설명란을 보면은 2020, 2022년 지스타에서 일구대 오리진 지 신규 영상 최초 공개, 어, 높은 자유도로 빚어낸 자유도 하면은 어, 오픈월드거든. 한정적 오픈월드가 아니라는 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높은 자유도로 빚, 빚어낸 화려하고 매력적인 오픈월드다. 어, 묵, 묵시록의 사기사, 트리스탄과 스즈키 나카바가 선보인 오리지널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아까 그 핑크 머리. 일곱 개 대제 인기 캐릭터들이 모두 모인 새로운 멀티버스 세계가 영상을 통해 펼쳐집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영상을 통해 펼쳐졌는데 게임 세계관이 새로운 멀티버스 세계관일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카이님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개 대제 오리진은 중요합니다. 글로벌 흥행작 7개 대제 그랜드 크로시 제작진의 신작입니다 저는 요거 굉장히 기대합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7대제, 물론 내가 7대제 그랜드 크로스를 지금 하고 있는 유튜버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들 솔직히 좀 느끼지 않나요? 그랜드 크로스 진짜 제, 이 제작진이 잘 만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그냥 1 0덕들이야요 <웃음> 미안합니다 회일님 과객께서 미안합니다 칭찬인거 알죠? 정말 덕후들이에요 정말 그 원작에서의 그 어떤 감성이나 어떤 밸런스 이런 것까지도 시즈 게임에서 그냥 녹여내뿌. 뭐 신캐라고 그냥 세다 이런 거 없잖아. 진짜 원작에서 딱 요만하면 딱 고만하게 나와. 사실 매출에 욕심내면 좀 더, 좀더 세게 해줄 수 있거든. 그르, 그런 거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제작진이 지금 만들고 있다? 요 부분 중요하게 보면 되세는 그리고 뭐고 BM, b m 도 적절합니다. bm이 그렇게 맵지 않아 물론 안 맵다는 뜻은 아니에요 bm은 매콤하지 당연히 근데 내가 뭐 어느 정도 기준에서 말하는 줄 알겠지 하지. 겁나 맵거든 원래 모바일 게임 뭐 그런데 bm 부분은 내가 뭐 뭐라 말씀 을 기계는 못 드리겠고 높은 자유도의 오픈월드 또 나왔잖아 그지 일곱 개의 ip를 활용한 오리지널 멀티버스 스토리를 모바일을 넘어 pc와 콘솔을 오가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준비 중입니다. 무슨 뭐 말이고 원신처럼 하겠다. 공식 PC로 아예 그냥 나오기도 하고 콘솔. 그러니까 저는 원신을 PC에서도 했지만 플스5로도 하거든요. 실제 오리지널 마찬가지로 플스에서도 깔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와 이러면 큰 TV 앞에 앉아서 드러 누워가지고 소파에 기대 앉아서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요. 자요 설명 나는 뭐냐면 우리 2022년 1월에 올라왔던 거. 거기서도 지금 요런 설명들이 있죠. 그때 그 영상 처음으로 공개됐던 영상 한번 더 보면서 마칠까 하는데요